하이쿠 반갑습니다. 고스마일의 구랑사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지요. 바로 이그녹스. 제가 이 이그녹스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생방에서 2시간 동안 트라이 해가지고 겨우 이그녹스를 접으면서 얻었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뒤로 아직 리뷰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결주장으로 한번 가서 리뷰를 한번 해볼텐데 요즘 네, 요런 덱들 되게 유행하고 있죠? 세리아드까지 쓰는데. 네, 지금 오늘 저는 요런 덱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세리아드 빼고 카이토까지 넣어가지고 예, 네, 삼탱덱. 셋다매집 좋고 싸움도 잘하고 일단 뭐 세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그녹스 <목소리> 같은 경우는 예 코르도 아, 놀랍게도 코르도가 여기 순수의 그랑주얼에서 얻을 수 있죠 순수의 그, 그랑주얼에 떡하니 떠있기 때문에 확장적으로 사, 사가지고 코르도를 풀초우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르도가 플레임레이지 팍 하면 그냥 주위 이만한 막 어, 용의 불꽃이 팍 날뛰는데 범위 데미지 주고 15초 동안 데미지 25% 증가있겠고 LP 증가까지 높아가지고 그 다음 궁도 좀 빨리 나가겠고요 확실히 코르도를 넣으니까 결투장에서 궁이 나왔다 하면 우리 이그녹스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메르테스를 제가 애용하고 있는데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메르테스의 기술이 셀이 칼 꽂아가지고 불북북북캅 뽑는데 그냥 애들 다 뒤로 확나자빠지고 다운 상태로 뭐 다운 저항이 있는 상황이면 안 자빠지겠지만 호도덕 다 자빠지면 자빠지네 막 셰리 이가지고막 짓밟아버리는데 좋더라고요못 이길 상대도 이런거 한번 잘 터지면 역전 시나리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티팩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이그녹스를 탱크로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건가 어, 딜 너무 잘하니까 딜러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공격력에 크리티컬 25% 증가, 불속성 데미지 증가에 크리티컬 데미지에 방무까지 해가지고 일마가 딜을 뽑아라. 목걸이도 PVP 데미지 쪽으로 해줬습니다. 와, 정말 흐뭇합니다. 이글록스만 보면 내가 흐뭇해요 아주 그냥. 자, 그 다음 우리 카이토는 우리 이번에 뽑은 거 있죠. 신. 신 4극 초월 됐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에게 100% 확률로 15초 동안 방어력 감소. 반각 20%가 들어가는데, 그게 쿨타임 11초라가지고, 오, 뭐, 잘 풀린다면 계속해서 반각도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카이토는 다질것 같은 판도 K가, 예, K가 아이스 드래곤 한번팍 찍어주세요. 다흘리면그 판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아이스 드래곤 한번 나오고, 이그녹스가 메르테스 블레이즈 익스플로전 한번 나오고, 그럼 뭐 애들 뭐 계속 막 얼어 있다가 처잡아지 있다가 또 일어났는데, 우리 레오네 아이기스가 샤인 쉴드어테다 마비까지 시키면 진짜 완전 극혐 cc기들을 선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거의 뭐 저보다 투력들이 좀 높으시니까 높은 분들 상대로 일단 카이토가 여기로 훅배고 들어가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그녹스도 훅배고 가긴 하는데 뒤를 깨뚫지 못하고 슉 베면서 앞으로 쫙 다가겠죠 둘이 가 이렇게 크로스 쫙간질 납니다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슉슉 들어갔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전체에 한번 마비나 뭐비 빙어, 팍! 야, 좋아요. 코르도, 코르도, 코르도 스킬 한번 나오면서. 자, 저보다 일단 훨씬 강하신 분이거든요. 툭, 툭, 툭, 출력으로 봤을 때. 어, 와, 잠깐만. 우리, 우리 이경옥스 소생이 만지 빠졌어요, 지금. 팍! 그렇죠? 마비 한번 들어가면서. 자, 한번 툭, 툭, 툭, 툭, 샥! 자, 메르테스. 자, 잡아, 진짜, 잡아, 진짜. 지금 들 그대로 찍어. 지금 빙격까지 들어가고. 야, 이제 따버려. 저거 혼자 남은 거, 저거. 수학학자스간 마어저 선생이 반든 있었고요 저 코르도 저 변신을 미로 부시 해가지고. 어, 야, 시작 변신하는데 불꽃 튀기가지고 막시야 몸이 쭉 타가지고. 전투 통계 한번 볼까요? 통계 보면은, 저 어, 어 잠깐만, 요번엔 딜이 좀 골고루 한 편이에요. 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대였는데 잘 잡아줬습니다. 아, 자, 요즘 그래서 어, 이그녹스가 워낙에 또 세다보니까 요즘 이제 물속성 두 명이나 데리고 가는 이런 덱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카이토와 세리아드까지. 아, 어,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소식이 그래서 도망가겠습니다. 아, 80만. 차라리 그럴 바에 80만 한번 치겠습니다. 80만이면서 어, 물 하나, 바람 하나, 바람 쪽에 아, 자, 바람 쪽을 파고들면 진짜 좋겠는데 잘 숨겨놨거든요. 파고들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어 이쪽도 바람이니까 이그녹스가 바람을 따고요.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착! 붙을 것 같거든요. 붙어서 따버리고, 카이토가 이 뒤쪽으로 축 들어가서 나마리 누나를 괴롭혀주고, 누나 미안해요. 제가 누나를 사랑하지만, 저는 전투민족입니다. 사실. 굉장히 승부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시. 예,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차에 하면서! 어! 아, 아 뒤로 빠졌어요. 착! 거면서 메르티스 자, 다 잡아졌죠? 다, 다 잡아지진 않았구나. 혼자만 잡아졌구나. 어,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어? 내가, 내가 끝나나. 내, 왜 이렇게 아프노? 자, 일단 이게 투력이 저하고, 아, 우리 이근옥스가 조금씩, 아, 이게 마비가 좀 빨리 들어갔으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이근옥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비 들어갔으면 지금부터 극딜이 나왔을 텐데. 어, 좋아요. 자, 누나 한번더 들어가면서, 자, 나마리 누나, 쳐다자! 어? 왜안 죽노? 와씨자 암방! 디 먼저 장 붕붕붕! 시카와이터 쌉! 쌉! 샥! 샥! 샥! 자 우리 아직 뭐, 아 소생맞이 있을걸요 한번 치보세요 한번 치보세요! 맞장하면 들어오세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형 잠깐만! 아형 잠깐만! 형 쓰네? 와 이제 변신했어요 변신! 오! 우리 소생맞이 빠졌구요 소생이빠 바... 왜! 얼어가지고 움직여! 제발! 빨리! 찍어버려 이제! 지금 못해간다! 그다크트 로서저 와, 슈트랭이 되게 좋으시니까 템빨이 저 좋은, 봐. 자, 뭐 봐. 진짜 스키 한번 좀착크닥어 갑자기 지금 뭐냐? 어떻게 할래? 예이 씨가 80만보다 저 거의 9만이 높은 상대를 잡았다. 어? 이게 바로 그럭사가 결투장 몸명입니다. 결투장 몸이. 어. 아, 제가 혼자 보, 평소에도 결투장한테는 그 흥분을 좀 하곤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좀 사실, 이게 피가 끓어요 제가. 뜰 수가 없고. 으흠. 자, 계속해서 다음 상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4만 2천 분이시고, 어, 일단 말이죠, 음, 어, 나마리 누나를 빠르게, 제가 어, 아, 나마리 누나가 최애가 맞긴 한데, 어, 원래 좀 살려두면 너무, 뒤에프리딜를 하시니까, 여기 촥 들어가서 딜을 못하게 두르 하고, 아 이게 사실, 아, 이그녹스가 나마리 눈한테 빨리 붙을 수만 있다면, 이건 완전히 뭐, 되는 건데. 아, 그래서 저 세리아드가 마지막 변수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촥 들어가면서, 자, 나마리 로나쪽 뺐어요. 요쪽 뺐어요. 이그녹스야. 우리 이그녹스 어디 갔노? 이그녹스야. 여기, 여기, 이그녹스. 이그녹스물 때리면 안 돼? 지금 니가 물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니가 물 때리고 있으면 진다. 녹스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니야. 아 이거 야 결국 물을 때리지겠네. 일단 물을 때리겠고요. 지 둘이서 다굴까가지고 힐러부터 자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사기 크거든요. 그와막궁한번 쓰면서 막 불이 부시시 붙어가지고 자, 코르도 코르도 코르도 벤시 상태 코르도 벤시 아무 아, 아, 아, 무득 빠졌고요. 저 봐봐 나발의 누나가 날 뛰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 아. 역시 우리 나마레 누나 짱. 그래서 <웃음> 이제 팬심으로서 나마레 누나 를 이렇게 돌려 띄워드리게 해주려고 그렇게 찐 거예요. 어? 알죠? 멈춰. 자 다음은 또 77만 9천. 일단 기본적으로 투력이 이라도 참 좋으셔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셋다 뒤에서 딱 나란히 붙은 딜러들인데 아무래도 큐위 쪽으로 우리 카이토가 착 붙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 막 빙결 전체 빙결 전체. 마비 전체 다운 이런 거한번 진짜 세번다 터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상대가 다 죽는데 그런 장면이 진짜 한 번만이라도 좀 진짜 어? 우리 구찌 분들에게 우리 그 멋진 모을한번 보여주자 진짜 자 지금 어지럽게 퍼져져, 퍼졌는데 자플레임밍 어, 레이지 한번 나오고 있고요 카이토야 카이토야 야 저기 저... 어, 그렇지! 카이토 잘했어 야 아, 이러면 이겼겠다 어, 아, 이거는 무조건 이겼겠다 골지 면수 무스카 함수 끝났었지 벌써. 아, 끝났어. 나오형 슉슉슉. 어? 이게 카이토가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 줬어요. 어, 전체 빙결 전체 마비, 어, 전체 다운 이런 것들이 잘 터지면 월등히 높은 상대도 잡아낼 때 그때 그 쾌감은 정말 뭐와딜 봐봐 어. 자 마지막 번 한번 가볼텐데 80만분 또한번더그 영광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가볼까 싶다 불속성으로서 바람속성한테 데미지를 약하게 받으니까 나마리의 누나 딜을 어, 좀 받아내는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살짝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카이토가 이제 뒤로 축 배구 들어가서 나마리누랑 프리딜이 하는 걸좀 방해하는 그런 소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 번더 가죠. 자축 잡으면서 자, 자나마리누는 이쪽에 나왔고요. 그렇죠. 자저 나마리노 뒤를 우리 이그녹스 한번 받아내줬습니다. 그리고 아 잠깐만요. 저 지금 나마리 누나를 오케이 괴롭혀 줘야 돼요 괴롭혀 줘야 돼요 남아리 누나 자그아이 요렇게 드이프어 붙네 나마리 누나한테 진짜 이근옥스가 붙어야 되는데 아 마비 염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평범하게 가면 우리가 지거든 평범하게 가면 진다 우리가 뭔가 이변을 이렇게 이기는 건데 아아아아 소생반지 빠졌어요 나마리 누나가 이근옥스를 정확하게 쏴버렸고요 심장에 박힌 것 같아요 총알이 정말 내가 자 그렇죠. 그렇죠. 나바리 누나한테 이 구독사 달려드렸습니다. 아! 아, 우리구나. 아, 우리가 전체 마비, 전체 마비, 전체 마비까지. <웃음> 자, 나바리 누나 땄고요 땄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80만 한번더 잡자. 쿡쿡쿡쿡쿡 들어가면서. 자, 궁한번나오고요 자, 변신 핫토우! 쿡쿡샥샥! 끝났다, 이거. <웃음> 이것이 바로, 뭐, 거, 뭐, 겁나 단단하시네. 자, 오! 오! 어? 뭐야? 혼자 나면카이토가 또가위토 어? 맞짱이다 맞짱이다 잠깐만 우리 소생 빠, 빠졌었나? 안 빠졌죠? 아직 안 빠졌을 거예요 어? 쿵 나온다 또 올려놓고 죽 때리네 아, 이제 소생 빠졌고요 이제 소생 빠졌고요 자피조금 차면서 자 가자 우리 스킬 나가야 된다 이러다가 쥔다 촥 크다 그렇죠 두나 두나말고 좀더좀더 좀더 자극적으로 아 이거 지겠는데? 마 어디서이 <웃음> 야 이게 거기서 공이 터지네 어 금화 1로 등급 상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재밌네 씨여러분이도 여러분들도 한중한 즐거운 그랑사가 되시고요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바이.